ISTJ를 소개받아서 처음 만났다면 매우 어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서로 뚝딱거리면 다음 만남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ISTJ와 많은 대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영화, 뮤지컬, 전망대 이런 곳은 나중에 혼자 방문하셔도 됩니다 레스토랑, 카페, 공원 등 대화를 많이 할수 있는 곳을 코스로 잡으면 좋습니다 특히 ISTJ 여자를 소개받았던 첫 만남의 운동화를 신도록 요청하고 이곳저곳 걸어보세요. 예를 들어 날씨 좋은 어느 날 식사 후 한강을 끼고 쭉 걷다 보면 덜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ISTJ 또한 처음 보는 사람과 장시간 대화하면서 걸었다는 것 자체의 색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h o n 시 l d 주 s h i c h u n Hajusi Yasagem s h e d a d a k Je y o n g San y l ISTJ u i Honin Shingo h i s t j World Membership g h a s V l o v ASMR d n Total n e g a i Benefit y l n e l